안녕하세요. 초보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상향을 꿈꾸고 있어요. 나는 이러한 공을 치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골퍼가 되고 싶고 또 이렇게 될것 같고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을 혹하게 만드는 말이 뭔줄 아세요? 똑바로 멀리 똑바로 멀리가 여러분들의 귀를 어? 솔깃?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러한 공은 존재하지 않아요 똑바로 그리고 멀리 똑바로 멀리 날아가는 공은요 지구상에 아무래도 우주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주까지 가본 적은 없어서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교습가들이 똑바로 치는 방법 멀리 치는 방법 그런데 똑바로는 보낼 수 있어요 왜냐면 5미터만 보내도 똑바로거든 10미터만 보내도 똑바로거든. 멀리 치는 건 300미터 힘센 사람들은 멀리 칠수 있어요. 그런데 산으로 가고 막 물로 가고 그렇게 똑바로 칠수 있어요. 근데 똑바로 멀리 일정하게 늘 치는 건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 너무 재밌는 게뭔줄 아세요? 저 초보왕, 방법방이기도 하잖아요. 방법왕. 방법방첫 번째, 드라이버 똑바로 치는 방법이었어요. 어? <웃음> 웃기죠? 똑바로 멀리 날아가는 공 없다면서 똑바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했대. 그나마, 그나마 확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근처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뉘앙스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TV 채널을 볼때 똑바로 치는 방법 또는 멀리 날아가는 방법 각각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바로 엔드 멀리 가는 방법이라는 레슨은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골프를 치면 될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재밌는 스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똑바로 치는 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똑바로 그리고 멀리. 똑바로 또는 멀리 하면 이거는 얼추 존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치면 똑바로 이거 똑바로거든. 그렇죠? 어, 그리고 막 세게 치면 완전히 오른쪽으로 날아갔잖아요. 근데 이거 멀리. 이거 멀리. 음. 근데 선수들은 똑바로 멀리 날아가는 걸 잘하는 선수가 결국에는 좋은 성적을 내고 많은 상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께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프라는 운동은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화면을 한번 바꿔 볼게요. 가면 이제 여기는 어떤 데냐면요. 아까는 그냥 막 넓은 데서 공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140m를 이제 남아있대요, 거리가. 그러면 제가 여기서 140m를 한번 쳐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모래에 들어가서 들어갈 뻔했는데 지금 어때요 그린에 올라갔죠 그런데 이게 똑바로가 아니에요 지금 똑바로가 아니라 제가 보내야 되는 것보다 왼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럼 이번에 오른쪽으로 쳐볼까요 이게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날아갔는데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보다 조금 더 가긴 했지만 그쪽으로 갔어요 그 그린 이라는 데 올리는 걸로 갔어요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성격이 어떻게 되 있냐면 페어웨이라는게 있어요. 그냥 풀밭인데 그냥 이큰걸 쳤을 때 공을 좀 잔디 바싹 깎아 놔가지고 좀 안전한데 그리고 이 작대기 작은 거로 쳤을 때는 그냥 널찍하게 올려라. 라 방금 보인 데 있잖아요. 제가 또 쳐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넓은 데 보이죠? 어 여기 그리고 거기다가 몰래 못 가게 이렇게 딱오래도좀 해놓고 그랬어요. 정확히 점에다가 야 되는 게 골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써야 되는 기술인 거예요 근데 우리 초보학 여러분들은 그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아이 옥선생도 불가해요 능 그러니까 아 대충 빨간색이면 정확히 색깔 코드에 맞는 빨강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근처의 색깔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강조하지만 똑바로 날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쪽으로 보내려고 여러분들이 늘 본능을 살려야 돼요 안 배웠어도 이렇게 해가지 그쪽으로 치다어 어떻게 왼쪽으로 갔어 어, 왼쪽으로 갔어 해도 이거는 사실은 똑바로 간건 아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잘 못했을 때 준비하는 또샷 어, 하는 연습이 있어요 스윙하는 연습하는 게 있어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럼또 연습하는 거예요 아난 똑바로 치려고 했는데 왼쪽으로 갔어. 이렇게 했더니 오 어, 아까보다는 똑바로 가는 것 같아. 그런데 멀리 안 나갔어. 이런 식으로 계속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그쪽 방향지향성, 타겟지향성 그쪽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잘안 한다. 점점 왜 제가 이렇게 그 초보왕 레슨하면서 초반에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서 전부 이러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들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세뇌당해서. 제가 아무리 영상 만들어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세뇌를 당해서 로보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윙이 먹었죠. 이래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다시, 다 놓고, 그냥 앞에 보고, 안 맞지? 또 가다 보면 막, 이렇게 도 쫙. 하... 이런 거안 치게 하려고 이제 초보왕이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이 공을 갖다가 무조건 쥐어박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건 간에 공은 앞으로 날아가야 되니까 이 공을 이렇게 앞으로 치려고 늘 노력을 하고 몸부림도 앞으로 치는 몸부림에 대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리를 오게 되면 여기에서 또떠 있는 것도 어떻게든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날아가게끔 이렇게 치는 거. 이러한 노력 그리고 본능 야 지금 몇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그, 어떻게 잡는지도 안알려줬어 이런 본능을 절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립 이라는 걸 알려 드리면서 본격적인 골프 자세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배우더라도 그립을 배우더라도 그냥 여기서 히이. 어떻게든 앞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꼭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꼭 유지해 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초보왕이 진정한 초보왕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초보왕을 다 익혀서 진정한 초보왕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초보가 아니에요 진짜 잘 치는 골프가 되있을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는 진짜 말씀드린 대로 그립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또 스윙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할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초보왕이었습니다.